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아파트 현재 미분양 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미분양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11월 입주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할인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 DC를 해서 다른 업체에서 매매를 하고 구입을 하거나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업체에서 그 아파트 미문양 낳는 세대수를 매매를 하고 그 업체 관계자들이 다시 현수막을 붙이거나 어떤 뒤로 해서 약 15% 1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5% 상황에 따라 프로테이지는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는 무엇이 요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수가 많이 없는 아파트의 같은 경우는 사실 미분양이 나면 그냥 몽땅 다른 타 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굳이 그 얼마 남지 않았는 세대수 미분양을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 회사나 뭐 다른 업체에게 위임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몽땅 남았는 걸 30% 든 40% 든 해서 다른 회사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11월 달에 실제 입주가 하는 시기인데 소문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게 방조하기 위해서 아예 업체에서 판매를 다해서 분양 완료로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뭐 대구시에서 뭐 확인한 사례의 이런 사태에도 다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을 뿐더러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째 되는가 하면 그것은 사실 이제 미분양이 낫는 게 아니죠. 타업체에서 다 분양을 100% 완판했기 때문에 분양이 됐는 것이고 타업체에서는 개별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소문이 미분양이 돼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은 완판 쳤는 걸로 되고 기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뭐 그런 미분양이 나는 상황도 확인이 안될 뿐더러 인터넷 상에서도 떠돌 수가 떠돌지도 않고 이유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입주 시기가 되면 손을 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미분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양은 다 됐는데, 뜻다방이 샀던, 어느 단체에서 샀던, 다 사서 분양은 됐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미분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결국은 뒤로 나오는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여기 에 보게 되면은, 뭐, 수성구 파동, 또 펠리스 프로지오, 뭐,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총 세대에, 1200세대에, 1055세대가 분양됐으니까 나머지 200 몇십 정도의 세대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 이천, 2000동에 뭐, 대본교, 금뭐올림 그 에드리브, 뭐, 대명센터를, 뭐, 요런 거는 다 분양이 됐고, 나머지 좀덜 됐는 것들. 봅시이 복무동에 이샤펠리스 36세대에 36 완판입니다. 이거 완전 36가구면은 아파트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여기 한양수자인 더팰리 더, 더 펠리시티, 아이고, 어렵게도 만들어놨네. 121세대에 880세대, 자녀 세대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조합원들이 또가지고가는 것들이 있고, 조합원들이 또 뒤로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는 지금 보면, 지금 입주 시기를 한번 보시면, 입주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20, 2024년, 21년 4월, 24년, 뭐, 23년, 24년, 23년. 그래, 이게 시간이 점점, 점더 가까워지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건데, 아직 1년, 2년이란 터울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입주 시기입니다. 입주 시기가 되면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뭐, 여튼 간에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 미분양이 뭐대면막 매스컴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막 이럴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실제 얼마 안 되는 수량 같은 경우는 타업체, 회사에 아예 몽땅 매매를 합니다. 뭐, 40% DC를 하든, 뭐, 50% DC를 하든, 30% DC를 하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면의 과정들이 있는데 입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지 않게끔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인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곳은 뭐 예전에 현수막도 봤을 것입니다. 일단은 뭐 전세로 살아보고 향후에 살아. 그러면 실제 또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전세를 쉽게 쉽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세 기간 동안 그 아파트 회사에서는 또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조금조금씩 미분양 낳는 아파트를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 할 만큼 다 해보고 입주시기가 딱 되었을 때 안되면 그때 몽땅 처분을 하는 사례도 많고요 물론 그렇게 처분을 한다 카더라도 예전하고 틀리게 절대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오픈이 안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태까지참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지만 대부분 미분양이 났으면 좋겠다 미분양으로 싸게 샀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시도가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리고 저저도 마찬가지 그런 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지인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지인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여기에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정도 유튜브 상에서는 소스만 약간 드리고 나머지는 회원방에서 진행을 할 건데, 뭐 회원방에 2,000원, 3 0원5 0 0원이 아까우면 안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그돈 받아갖고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운동 장비를 자기 돈으로 사야 되지, 너이 사주면은 운동을 그만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는 기본적으로 일찍 분양이 잘 되는 아파트들은 20세대, 50세대, 뭐 적은 세대, 뭐 500세대, 300세대, 분양 잘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00세대, 600세대가 가까운 아파트들도 이제 미분양이 나고 있고요. 실제 소문만 안 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아파트라고 특정 이름을 지금 얘기는 못하겠지만 30% 할인을 해서 사실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면 5, 3, 15, 1억 5천 DC네요. 3억짜리 아파트였으면 3, 3만 9, 9천만 원 DC고, 뭐 사실 우리가 몇 천만원만 저렴해도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뭐 시장에 가서 파암뿌리 두부 한모를 사도 100원 200원 깎는 게 주부의 근성이고 사람들 기분 심리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사실 뭐 저도 거꾸로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뭐 미분양 이라고 해서 현수막 붙이고 뭐 아파트 브랜드 같이 떨어지니 사실 뭐 조금 덜 묻고 몽땅 그리 다른 타 업체에 판매를 하면 미분양이 났다는 얘기도 안 들을 뿐더러 그 업체에서 조금조금씩 여유가 있어서 뭐 판매를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여튼 머리가 좋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자녀 세대 뭐 회사 보유분, 그렇다 보니까 말도 많았고, 그리고 뭐 전세로 해서 살아보고 나중에 뭐 매매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현수막도 많았는데, 머리가 좋아요. 하여튼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뭐 회원방에서 제가 따로 올려드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라 정도만 아시고, 기업을 이기려면 유튜브에 의존하는 것보다 나름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된다.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최대 목적은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과 저렴한 상가주택, 싸고 좋은 것,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주택, 아파트 구입을 원하시기 때문에 머리를 잘 맞대고 실 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뭐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서 바로 올려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뭐 나름대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하고 뭐 저도 뭐 사실 바쁩니다 아무튼 기업에서는 머리를 계속해서 돌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뭐 우리라 카면 뭐 하겠지만 물론 결국은 제가 뭐 그런 소설 많이 다고 올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은 아무튼 그렇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옛날처럼 10년 8년 전에 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버틸 만큼 버티 보고 남아있는 거는 몽땅 거리타 회사에 넘기면 은타 회사에서 받아 매매를 했다면 은그 미분양 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기존에 아파트가 뭐 800세대 다그 안에 오피스텔이 뭐 50세대 60세대 있다면 오피스텔 분양을 먼저 해가면서 간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대구 시청 홈페이지나 어플이나 아니면은 기사나 뭐 그것도 100% 다 맞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보시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아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눈이 떠질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